자 어, 오늘 이제 에스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원래는 에스겔 강의 오늘로 이제 마지막을 하려고 했는데 어, 뒷부분에 어, 저희가 그 40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이 어, 성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25장에서 그 다음에 39장까지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한편으로 묶어서 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 성전의 보드, 부분은 어, 에스겔서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해서 어, 시간을 따로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오늘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게 배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가 2강에서, 1강과 2강에서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 강의들을 참조하도록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에스겔이 어,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혀와서 그때부터 어, 사역을 하게 됐다. 포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저희가 지난번에 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예루살렘 포위되는 사건까지 BC 589년에서 또 258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때 일을 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예레미야의 그 예언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나오는 그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열방이 한 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 저 나라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망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망하는데, 이 열방이 망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한테는 희소식이에요. 왜요? 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한데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에스겔서가 약간 달라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보시다시피 바벨론에 대한 어,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리고 담메색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한다고 했죠. 근데 에스겔의 예언에서는 바벨론이 없어요. 자왜 그럴까요? 어,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포로 공동체는 바벨론 공동체는 지금 어, 포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니까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것을 고기나 다른 걸로 어, 바꿔서 표현했다,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설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 어,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여기에 다메색에 대한 멸망도 빠져요. 자 그래서 그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와 같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의 이스라엘 국가들이 주변의 국가들이 다 멸망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이야기에. 핵심이죠. 자, 에스겔 25장을 봅시다. 이제 암몬족 속이 나오는데, 암몬은 어, 누구의 후예죠? 롯, 롯이죠. 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 부정한 그 후손을 낳게 되죠. 딸과 관계를 해서, 딸들과 관계해서 암몬과 모압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족속인 암몬과 모압 족속은 두구두구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이 안몬족 속이 유다가 멸망할 때 옆에서 박수치면서 아, 좋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절 말씀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 7절에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누구를? 안몬족 속을. 근데 이게 또 안몬족 속이 어, 또 나쁜 짓을 한게 있어요. 예레미야때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예레미야 40장에 보면은 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거기에서 이제 생존자 그 공동체들이 생기죠 거기에 그 바빌론 총독으로 왔던 그 다리아가 있었는데 그+ 그 다리아를 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첩 자를 보내요 어디서 암몬니 암몬 왕 바알리스가 그래서 보내서 그 다리를 암살시키고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지고 그 때문에 결국은 어, 사람들이 어, 도망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 도피하는 과정 중에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서 가게 되고 이런 그 나쁜 짓을 했어요. 암몬이. 음, 그런데 예스겔 21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어, 바벨론이 어, 이제 암몬을 먼저 칠까 요다를 먼저 칠까 지도를 놓고서는 표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점괘가 나왔다. 유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멸망을 했는데, 그때 안몬이 옆에서 막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결국 안몬이 어떻게 됐다? 똑같이 바벨론의 왕의 칼을 맞아서, 어, 날, 망하게 된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의 얘기죠. 자, 이제 예루사,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하다자면 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 어, 이 바벨론에서 친 바벨론 정권으로 세운 시드기아 왕이 어, 나중에 애굽을 의지해서 어, 애국과 에굽과 연맹을 맺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암몬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준 나라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삼차 침공을 해서 어, 애국도 박살내고 또이 주변의 나라들도 다 박살을 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당한다? 예, 유다가 남유다가 먼저 명한다 이게 시드기야 11년이었다 그래서 이때 남유다도 망하고 어, 그것을 보고 박수쳤던 암몬 너도 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25장에서 또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 모아 자, 암몬의 형제국가였죠 모아 그리고 세일은 에돔의 어,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에돔의 어, 한 지역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두 나라가 결국 동방사람, 동방사람 누구죠? 바벨론,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죠. 이 그래서 10절의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가 이제 에돔 애돔 보이시죠? 에돔의 그 세일산지, 그래서 에돔의 일부분하고 모합하고 가까이 있죠. 그래서 모압과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 얘기고요. 이것을 에레미야 48장에서는 좀더 자세히 하는데 이모압이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냐면 48장 7절에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모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그모스라는 신을 이스라엘에 수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서 너희가 이렇게 오염을 시켰으니까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건데 그모스 신이 뭐냐면 몰렉신이죠. 인신제사예요. 여기 보면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있죠?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해요? 그 뜨겁게 거 불로 달궈진 이 신상에다가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올려놔요. 그럼 그 애가 비명을 지르면서 화상을 입고 죽어가죠. 네, 그런때 이제 그거를 신하게 바치는 예배라고 생각했던 게 몰렉신인데 이 예배를 이스라엘의 왕들도 자신들의 아이를 바쳐가면서 했을 정도로 성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모압산당에서이 이 어, 제사 지내는 자들을 분양하는 자들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게 예레미에서 이미 했던 얘기죠. 자그 다음에 25장 12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돔은 어디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 에서. 자 이게 누구죠? 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였어요. 그래서 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형이었던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의 조상이 됐던 에서는 원래 장자였는데 여기 지금 팥축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고 어 이렇게 비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어 이제 하나님의 그 장자 장자권에서 멀어지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어 여러분들이 어잘 아시는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혔던 민족 누구죠?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대만 도시의 이름도 나오죠. 자, 이 에돔이라는 민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야곱 족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해서 완전히 이제 그 진멸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오바디아서에도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 왕이 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때그 길을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섰죠, 못 가게 했죠. 그 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요, 그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자손을 치소서 이 말을 굳이 여기다가 시편에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멸망할 때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탈출을 시도했겠죠. 성을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인신매매해서 팔았어요. 포로로 팔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런 나쁜 짓을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짓을 애돔이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두고두고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에돔이 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49장에서 동일하게 에돔에 어,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돔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 BC 5세기경에 바벨론에 의해서도 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해서 어, 지금의 그 베두인족의 그 조상 같은 그런 왕국, 어, 저기 족속이 있는데 그 나바테안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진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2 5장에 15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죠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나라 또한 역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였죠. 자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자 노아의 후손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 함은 어 흑인종의 조상이라 그랬죠. 자, 함의 아들이 미스라임이라 그래서 이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조상이에요. 근데 미스라임의 후손 중에 가슬루임이라고 있는데 그 가슬루임이 블레셋의 어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그래서 이 블레셋은 크레타 섬이라고 아마 관광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크레타 섬에해서 왔던 그 족속인데 갑돌 섬이라고도 성경에 표기가 돼 있어요. 자이 블레셋에서 이 사람들이 B.C. 12세기 경에 해양 민족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 들어오는 거죠. 어 근데 이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다곤 신 이게 싸이의 음반에 나오는 그 다곤신이에요. 이너로, 이너처럼 생겼죠. 그래서 아스도트, 아스글론, 다, 가드 에그론, 가사. 많이 이렇게 익숙한 지명일 거예요. 자, 이 블레셋이 계속 괴롭혔는데 언제 평정이 됐었냐면 일차적으로 평정이 된게 다윗 때문이에요. 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골리아시 골리앗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골리앗 또 유명한 블레셋의 장군이었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블레셋을 평정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었죠. 근데 계속 끝까지 옆에서 어 배아파하면서 남유다 즉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했던 민족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도 결국 북쪽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이그 물결, 전쟁의 물결에 너희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블레셋의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죠?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 천, 어,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AD 70년 이후에. 그랬다가 언제 이게 나타났죠? 1917년. 어, 2차 대전 전후에서 벨포어 선언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 국가 건설이 용인이 됐고, 그 다음에 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이 되니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 강제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피에로를 결성을 하고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어, <웃음> 그들의 그 자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치 중인 상태지만, 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어, 6일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곤란구원을 탈환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직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서한지구,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11째 해는 11년 차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11년째 그 포로로 잡혀갔던 해라고 보기도 하고 시드기아가 다스렸던 11년 차. 이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바로 11년차에 남유다가 멸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세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두로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너가 망할 것이다. 똑같은 이제 스토리인데 왜 두로가 중요하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어, 둘다 도시국가인데 페니키아라는 이 지역 파랗게 표시되는 거 보이죠? 오늘날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이 페니키아에서 우리가 오늘날 배우는 영어가 나왔죠. 알파벳이 나왔어요. 자, 그 구속사의 계보를 보시면 이 시돈, 두로는 다 가나안 땅, 가나안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양 민족이었죠. 어, 굉장히 이 바다를 통해서 어, 무역이 엄청나게 번성해서 수많은 번영을 누렸던, 누렸던 어,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 여자들의 이방신들을 다 수입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누가 들어와요. 시돈 여, 여인이 들어와요. 자, 시돈에 뭐 공주 든지 이렇게 왔겠죠. 근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이 이때 수입이 되는 거예요. 11장 5절에.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죠. 자,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이때 수입이 되기 시작해서 언제 크게 번성을 하냐면 어, 오므리 왕조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지죠. 그래서 남쪽에 르호보암의 남유다, 북쪽에 어 저기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세운 북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북 이스라엘의 어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어 부인을 어떤 여자를 얻냐면 이세벨이란 여자를 얻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이라 그랬는데 에빠알이란 뜻은 뭐냐면 바알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알 제사장의 딸을, 딸이 을딸 이세벨이었으니까 나라의 왕이 바알 제사장이었으면 그 나라의 종교 자체가 바알 종교란 뜻이죠. 근데 그 딸은 바알 신의 여사직 중에서 가장 높은 급이었겠죠. 그 딸이 여왕이 된 거, 왕, 왕비가 왕 돼서 이스,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럼 와서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네,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어, 전 국가적인 종교로 어, 만들어놨겠죠. 그래서 점점 어, 그것을 어, 나라를 오염을 시켰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어, 남유다의 시집을 보내 아달아 공주를 그래서 남쪽 유다까지 결국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오염이 되게 되죠. 자 이런 그 근원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나라였다고 얘기를 했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여서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저 요빠라고 이 요나가 도망갔던 자리죠. 여기에서 다시스까지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도망을 갔다 그랬는데 그 바로 위가 이제 두로 시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무역을 할 정도였으니까 4 0 0 0 k m 의그 무역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나라였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던 나라였죠. 이 다시스는 이 다시스 그래서 이게 어 스페인 쪽은 야베의 후손 백인종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들조차도 결국은 예레미야서 47장에서 말하는 대로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 즉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어, 에스겔에서 26장 7절에는 그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명시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어, 이 두로가 어, 보시면은 26장 16절에 어, 두로가 멸망할 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서 조복을 벗으며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두로가 워낙에 해상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로한테 다른 나라들이 서로 거래를 했으면은 서로 어, 채권도 교류를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받을 돈이 많이 있었겠죠. 다른 무역했던 나라들이. 근데 두로가 하루아침에 망하면은 그 나라들도 같이 지금 경제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하고도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두로가 멸망하는 장면은 에스겔 26장에서 28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그 배가 어, 무너지는 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자왜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라그랬죠 풍전 둥화에서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나라 그때예요. 그, 그 시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 상황에서 두로와 제일 부러워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자 두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 나라와 비슷하게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큰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저렇게 번영하고 잘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 두로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호화 찬란한 것들을 사치품들을 이렇게 교류를 하지만 그러나 그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27장 17절에 보면 은이 두로와 거래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와 거래했던 나라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구속사 계보에서 창세기 나오는 그 조상들의 그 것을 보시면 대충 이 나라가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 하면 오늘날의 이란 어, 아수르 하면 오늘날의 이라크, 루트 하면 어, 오늘날의 어, 저기 리비, 리비아 리비 그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아람 하면 시, 시리아, 예. 도갈마 하면은 터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두발이나 메색 하면은 그 그루지아나 또 이쪽에 그 어디죠? 그 아르메니아, 예, 그쪽이에요. 자 해가 이렇게 지금 그 형성이 돼 있다. 예. 자 그래서 이 어, 동풍이 자 27장 26절에 보면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이 동풍은 바로 바벨론의 전쟁의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에스겔 27장에서도 계속해서 두로가 멸망하는 것 바다에서 멸망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멸망을 했냐.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아하수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때 페르시아 바사가 제일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도 역시 두로를 B. C. 343년에 침공을 하게 되죠. 근데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는 사실상 알렉산더 대왕 때예요. B. C. 332년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냐면 이 두로는 사실 그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로. 이 육지와 바다 섬에 같이 나라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상으로 도망가고 해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육지로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알, 그래서 침공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어, 해상으로 도망가 섬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알렉산더가 어떤 지혜를 짰냐면그 육지에 있는 그 두로의 성들을 다 부신 다음에 그 돌을 가지고 다리를 놔요. 그래서 어, 그 섬까지 다리를 놔서 끝내 침공에 들어가서 섬에 있는 어, 2천명을 전부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3만명을 노예로 다 팔아버려요. 아예 그냥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8장에 가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두로왕은 두로왕, 인간인데요. 이 인간이 자기가 그... 신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얘기가 28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과대망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28장 12절부터 어 보시면은 이 내용이 이게 사람한테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너가 예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에덴을 지키는 캐로빔이었다. 캐로빔이 케루빔이 뭐예요? 자, 예죠예 저기 날개 달린 천사. 그런데 네가 이런 캐로빔이었는데. 너가 교만해서 마침내 그 자리에서 불의가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이 얘기를 보면 이건 완전히 루시퍼 얘기죠. 자 근데 루시퍼 얘긴데 루시퍼 얘기를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 왕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은 두로 왕이라는 인간은 인간 분명히 인간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인간 뒤에서 이 두로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세계에이 그 악령 숭배, 뭐 바알 숭배든 아세라 숭배든 자, 이러한 것들을 어 주도했던 그 신은 어 루시퍼 내지는 그 그룹이었다는 거죠. 그것과 유사한 어떤 케루빔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 그 사단의 그룹에 있는 그런 어 존재가 악한 영이 존재가 뒤에서 조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인간 두로왕과 두로라는 나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했던 신들도 같이 심판을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28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돈도 두로와 마찬가지니까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시고요. 28장 23절에서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담에색, 시리아라는 것은 오늘날 그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빠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에스겔서4 9장의 담에색에 대한 예언을 갖고 왔고, 어, 이 시리아의 운명은 성경에 의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걸로, 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일단 가져왔고, 지금 그렇게 해서 시리아 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어, 예레미야 강의 때 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29장이죠. 자, 에스겔 29장에 가면 열째해니까이 해는 어,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이에요. 자, 그럼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지금 항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어, 이 사람들이 그를 그래, 아, 완전히 멸망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포위에서 항전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랑 계속 교신을 하고 있었겠어요 애국과 교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애국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애국과 교신을 하거나 애국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 반대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 질책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왜?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은 세상 즉 믿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를 해요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위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떻게 될지를 자 에스겔 29장에 보시면 3절에 뭐가 나오냐면 애굽은 어,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인데 내가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지면에 떨어뜨린다 여러분 악어를 악어는 강이나 물에서 사는 어, 동물인데 이거를 육지에다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큰 악어라고 했는데 악어한테 갈고리로 니네 아가미를 깬다 그랬어요 악어가 알, 갈고리 그 아가미가 있나요 여러분 악어는 그 아가미가 있는 존재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집트 악어신 그 보시면은 또 이렇게 세베크라고 악어신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럼 그그 그 악어는 뭘까 이게 이제 힌트가 욕기 4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욕기 41장에 보면 어,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자 욕기의 4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욥이 어, 계속 제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또 하, 그 여러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럴 정도로 고르, 고대에는 이 리워야단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자,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냐? 어, 누구도 감히 어, 대적할 것을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리워야단을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리워야단이 대부분의 성경에 악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큰 악어 자 지금은 이것을 리워야단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절을 보시면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자 이들이 보세요. 이게 악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재채기를 했는데 빛이 나오고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나오고 코구멍에서 연기가 나와요. 악어가 그런 악어가 어디 있어요. 또 입에서 숯불 지피듯이 하고 불길을 품는데요 악어가 그런 악어는 없죠. 더구나 31절 42절을 보시면 그이 리오에단이 등장을 할때 깊은 물에 솥 물을 소태의 물이 끓음같이 끓는 부글부글 끓는대요 가능해요 이게? 어, 바다가 기름병같이 부글부글 타고 그 빛나는 물줄기가 그가 지나가는 길이 있다 자이리와에다는 정체는 뭘까요? 결국 이사야 27장에 그 답이 있어요 자 2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미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면 미워야단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다에 있는 용. 미워야단은 날렘뱀, 큰 악어, 리워야단 모두라다. 바다에 있는 용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는 영적인 존재일 수 있는데 실제 존재일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인 바다에 있는 용이 어 누구의 뒤에 후원자란 얘기예요? 애굽이죠애굽 애국 뒤에서 버티고 있는 그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애굽을 애국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29장 6절에 갈대지팡이래요. 자 이 악어를 지면에다 내팽겨치고 이 리워야단을 내팽겨치고 어 그렇게 이 팽겨쳐진 그 리워야단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 발휘할 수 없는 그 리워야단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마치 이 갈대지팡이를 잡고 서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갈대지팡이 짓고 한번 서보세요 어떻게 되나 앞으로 꼬꾸라지죠 자이 이야기를 어, 이사야도 똑같이 경고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애굽에 대해서 시, 어, 경고를 했던 때는 훨씬 오래였는데 오래전이었는데 어,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때아수르 왕이 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침공을 했을 때 적군의 그 랍사게라는 그 사람이 적군의 대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해서 너희가 애굽을 믿는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자, 적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당시의 유대인에 있는 아, 어, 저기 이스라엘인들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사례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어, 애굽에 대해서 예언이 나온 것은 이제 46장에서 똑같이 그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또 패하게 되는 것들 한 번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자이 46장 에스겔 아니 에레미야 46장에서 20절에 북으로부터 오는 쇠파리 때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굽이 멸망을 당하는데 처음 침공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한번 침공을 당해요. 자 이스라엘을 도우러 가다가 그때 이제 당하게 되죠. 그게 이제 587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침공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 완전히 그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애굽이 망하게 되죠. 에스겔 29장에 계속해서 이제 이 애굽이 망하는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피했던 그 유다 사람들 이쪽으로 피난을 갔던 유다 사람들 어 예레미야가 어디서 죽냐면 바드로스에서 죽어요 이게 이제 애굽의 도시들인데요 이 경로를 그대로 어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들어와서 어다죽죠 그 멸, 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에스겔 29장에 나오는데, 27제 해니까 이미 이제 유단의 멸망을 하고 한 16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나온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9장 21절에 한뿔이라고나오는건 뭐냐면, 자,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부러워하는 두로도 망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도 망한, 망한다. 망했다. 그러면, 어,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를 해야 되느냐?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한 뿌리 도단하게 하겠다. 왕이에요. 진짜 왕을 보내겠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애굽은 어, 568년, BC 568년도에 그 도시들이 완전히 격파가 돼서 30장 4시, 4절에 보면 은그 터가 헐린다 그랬죠? 애굽그 우리 성, 성을 세울 때그 밑에 기둥의 그 터예요. 터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참혹한 그 상태가 되죠. 그리고 애국과 그 관계를 맺었던, 연맹했던 나라들, 뭐 구스나 뭐 이런 나라들도 다 같이 망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어, 30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순서가 있는데 누구부터 치겠다? 애국부터 치겠다. 바벨론 왕이 이 패권 다툼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다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자, 이 당시에도 바벨론과 이 이집트의 패권 다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편에 들어라 애굽의 편을 들면 너희들이 같이 망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말을 안 들었죠. 자 에스겔 어, 31장에 이제 그또 열한째 해니까 이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이스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이즈, 예루살렘 멸망하는 해. 자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수르라는 나라도 멸망을 했죠 이미 근데 그 아수르란 나라는 어, 마치 이렇게 그 레바논에 아주 나무들이 이렇게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혼자서 높이 솟은 백향목 같이 아름답고 큰 나무였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됐다? 예, 네, 망했다 망해서 그 지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에덴에 있던 나무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지하로 떨어졌는데 어, 지금 바로와 그의 군대, 애굽이 이와 같은 운명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3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자그 다음에 어, 18절 31장 18절이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굉장히 오랜 여러 장을 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어 지금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우리가 믿기 이전의 상태에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기억하시고요. 애굽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음 그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먼저 멸하게 할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그것처럼, 엘람이라는 운명, 엘람이라는 나라, 그 엘람은 이란에 해당하는 그 나라라고 했죠. 근데 엘람도 역시 그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 당해서 지하에 내려간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는 자. 그 다음에 메색과 두발, 32장 26절. 여기도 역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 당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엘람의 운명 두발 매색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그들의 운명을 보시면은 다들 그 위에 꼭대기를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 할아버지가 노아였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 후손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조상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날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그 포진한 그 나라들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똑같이 에스겔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33장으로 다음 장 이제 넘어갈게요. 자, 앞서서 말한 게그 심판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열방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심판하는 주체인 하나님을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중간에 33장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한번 본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에스겔 3장에서 어, 파수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봤는데 근데 또 다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기 왜, 왜 여기서 나왔을까? 자 에스겔 33장이든 3장이든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시기가 다르죠. 33장에 했던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하거나 멸망하기 직전이거나 그때 얘기예요 자, 똑같이 어,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악인 악인이어도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그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악인이 인이어도 의인이어도, 의인이어도 어, 계속해서 과거에 아무리 자기가 공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현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또한 지옥으로 갈수 있다. 그 얘기를 경고를 하는 게 이제 파수꾼의 이야기예요. 근데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어, 구원을 받는 무리가 어, 많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더 얘기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어, 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심을 하는 것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는 그 자체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의인 또한 역시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명확하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자, 어, 이스라엘에 지금 그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있죠. 유다 땅에.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3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 2째 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함락이 되고 나서 한 5, 6개월 정도 있다가 거기에서 그 도망쳐온 사람. 내지는 어, 포로로 다시 잡혀온 사람이 어, 에스겔을 만나서 그날에 있었던 함락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날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7년 동안을 벙어리로 있었는데 다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알게 된 이야기가 에스겔이 보니까 유다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저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에스겔이 잠잠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그이 사람들이 유다, 포로로 다른 사람들이 잡혀갔으니까 잡혀갔던 그 부동산은 누가,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예루살렘 그 유민들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이 기회에 내가 한몫 잡고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의롭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33장 25절에서 에스겔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니들이 어떤 짓을 했어? 니들이 고기를 핏째 먹었다. 우, 자,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율법 어기고 하나님 율법을 우습게 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억울한 피를 흘렸지. 그런 주제에 너희가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그 어, 부동산이 다네 거, 네, 너희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어, 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남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에스겔한테 반응하는지를 보요참 기가 막힌 반응이 나오는데 31절에서 어, 32절까지 보면은 뭐냐면, 어 에스겔 선지자님, 에스 선지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 정말 온혜로워요. 우리 선지자님은 왜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시고 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러고 막 거의 연예인 보듯이 한거 엔터테인먼트 보듯이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어,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스겔이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까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 에스겔을 마치 놀이개처럼 하나의 그뭐 가수를 보듯이 또는 공연을 보듯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행동의 변화는 없었던 거죠. 그런 자들한테 결국은 너희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재앙이 내가 말한 대로 그 재앙이 임할 때, 그때 가서 어, 하나님이 어, 그들 가운데 어,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33장에서 함으로써 이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33장에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고 34장에 가서는 이제 또 지도자들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지도자들 왕들 정치인들 또는 어, 종교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너희들을 내가 목자라고 세워놨는데, 우리 트럼프가 하는 말처럼, 어, fired. 너, 파이, 너 해고야. 이거예요, 이제. 너 이제 해고야. 34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직접 내양떼를 내가 관리할 거다. 내가 너희들 손에서 찾았다. 찾겠다. 그리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너희들 필요 없어. 그리고 너희들 지금 분명히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게 있어. 그게 뭐냐. 어... 네.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양이냐. 살찐 양이라는 거예요. 34장 20절을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는데 심판을 할 텐데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살찐 양,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라 똑같이 너희들은 다 양인데, 그양 중에서 니들은 살찐 양이고, 어, 그리고 백성들은 파리한 양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생겼다는 것은, 이 살찐 양은 파리한 양의 것을 뺏어 먹었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목자, 우리가 목자라고 해서 뭐, 아, 사랑과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하는 이미지로 분명히 34장 23절에 등장하고 그것이 다윗, 제2의 다윗으로 등장을 해요. 내종 다윗,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예표를 하고 있고 34장 25절에, 그래서 어, 화평의 언약을 내가 그들과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서 이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자, 이 화평의 언약이 어디에서 맺어졌어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이 화평의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의 요소가 되는 악을 진멸할 때 진정한 평화가 얻어지겠죠 그러면 그 진멸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악한 짐승들을 다 그치게 하고 악한 살찐 양들, 악한 목자들을 다 그치게 했을 때 진정한 평화가 그땅 가운데 찾아온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보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자그 다음에 35장에 그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 다시 나오는데 세일사는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반복하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그 리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6장에도 에돔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어, 예, 36장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어, 18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어,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어, 억울한 피 무죄한 피를 땅에 쏟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라에서 전 세계로 난민으로 흩어지게 되고 전쟁을 겪게 됐다 그 얘기예요 나라가 없어졌게 됐다는 거죠 그때에 이것을 보시면 십계명과 일치하죠. 자, 십계명의 그 정신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언약, 이웃과의 언약. 자, 그래서 피를 쏟았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두 가지 큰 것을 다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 심판을 다 겪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것으로 너희가 어, 죄를 이기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뭐냐면 아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너희들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새로운 영새 마음 뭐예요 마음의 할례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그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 30장에 나오는데 30장 6절에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죠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자 이건 구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미 신약의 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새언약 자 31장 31절 예레미야에서도 새언약에 대한 이야기 이제 새언약이 온다 자 여러분 새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죠 옛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이죠 결국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새 언약이 어, 왔을 때 이제 너희들이 어, 다시 에덴 동산 같이 회복이 될 것이고 어, 그리고 그것은 이미 내가 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얘기했던 거다. 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랬던 거. 이게 뭐냐?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1절에 보세요. 어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이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 가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하면 30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일이 지금 이미 어 앞으로 벌어질 그 거의 천년 가까이 이제 유지가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신명기 때 이미 얘기한 거예요. 거의 천년 전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 37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른 뼈비우죠 자, 에스겔 37장에 이제 이 에스, 이미 유다는 멸망을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했고 어, 가망이 없어요. 뭐 이스, 북왕국 이스라엘도 진작 멸망을 했지만 가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스겔도 굉장히 실망의 차이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따라와라 하면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뼈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봤더니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가망없는 그냥 시체 뼈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신 거죠. 자, 그때 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대원을 했더니 그 뼈들이 붙기 시작해요.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살아나서 하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랐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예스계 37장 9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고 많은 그 사람들이 이걸 믿는 신자들의 부활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자 그대로 37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뼈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그랬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다시는 가망이 없고 지도상에서 없어진 민족이고 사라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그땅 가운데 군대가 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37장 17절에 어, 막대기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 자이 막대기를 에스겔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는 어, 유다 막대기고 하나는 어, 북이스라엘 막대기예요 요셉이라고 써여서 그 막대기를 두 개를 손으로 잡고 자 이걸 하나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진 나라인데 그런데 예전처럼 갈라지기 전에 번영했던 나라처럼 다시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자,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믿는 자들로 해석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WCC나 종교통합에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하나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기까지 배도의 물결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에스겔 37장에 어, 자이 네종 다윗이 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다윗이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직접 왕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과 화평의 언약, 십자가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어, 너희들 가운데 성소를 세우고 영원히 그 처소가 지속이 되게 하겠다. 그 예언을 어, 약속을 37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8장이 굉장히 그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38장부터는 이제 막 사람들이 어, 들어가면 이제 에스겔서를 어, 이제 놓기 시작해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여기서부터는 아 몰라 이거 너무 어려워 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본문인데 어,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여러가지 해석을 제가 한번 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전쟁이 나와요. 여러 날후곧 말년. 즉 38장 8장에는 종말의 때에 있을 전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게톤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이 아마게톤 전쟁이라는 것과 유사한 전쟁이 나오는데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 성경에 종말에 있을 전쟁이 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브라데 전쟁, 아마게톤 전쟁, 곡마곡의 전쟁 이세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 가지 전쟁 중에서 에스겔에는 공마국의 전쟁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공마국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나 유브라드 전쟁과 동일시하는 해석이 있고 아, 아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전쟁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자이 공마국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어... 어느 말년에 이 세상의 종말일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8장 12절에 보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이 공마곡과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이슈가 생기는데 그 물건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물건을 노략하기 위해서 전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어, 하나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온다. 그 얘기가 38장의 주된 시나리오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나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고멜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도갈마라는 나라나 고멜은 다 어, 지금의 터키와 연관된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곡은 어, 이 러시아와 관련된 이 시베리아나 러시아 이쪽의 땅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달시스는 아까 얘기한 스페인, 유럽 쪽을 말하고 두발과 메색은 어, 그 밑에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바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로스와 어, 로스를 러시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메색과 두발은 그 밑에 있는 나라들 아제르바이젠이나뭐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뭐 그루지아 이쪽에 있는 나라들로 해석을 하고 도갈마 고벨은 이 터키 쪽에 있죠.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또 공격해서 같이 껴들어서 같이 하는 연합군을 형성하는 게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리고 부시라는 나라가 있고 또 루시라는 나라도 있고 구스라는 나라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붓과 구스가 나오고 드단이라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어느 한 시점에서 이 나라들이 갑자기 연합을 해서 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확하게 이 나라가 이 나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순 없지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16년 어, 7월 16일. 자, 이 지금부터 하는 해석은 뭐냐면, 공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이나 유브라데 전쟁과 같은 전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 즉이 어, 터키와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란의 그 연합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7월 16일 날에 터키의 쿠데타가 발발했는데 이거 장기 집권 때문에 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어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 집권이 더 마, 어, 가능하게 되고 이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원래 이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이 원래 미국과 좀 친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어, 아주 갈등관계에 들어서게 되죠. 극도의 갈등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게 이제 브런슨 목사라는 이 사람이 어, 미국 목사인데 여기 와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국의 그이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는 옆에 그 페트라 굴렌이라는 그 할아버지죠. 있저 옆에 저 사람이 어, 미국에 지금 망명 중인데 어, 이 사람과 이 브런슨 목사가 연계가돼 있다라고 보고 이 사람을 구금을 하고 이제 이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 미국 어, 도널드 트럼프는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계속, 그, 거기에 대해서 리아, 어,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게 만들면서, 어, 대응을 하고 있죠. 경제 제재로 지금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걸로 인해서 세계는 또, 어, 공황 상태로 가고 있는, 어,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터키와 러시아 중국이 급격히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 일대일로 전략을 이미 펴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중국이 땅덩어리가 넘고 인구가 많은데 석유가 나질 않으니까 어, 이거 석유로 택이 안, 어, 택도 이안택 없으니까 그 석유의 공급처 그 루트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루트마다 누가 나중에 그걸 방해를 하냐면 결국 막아서냐면 미국이 막, 막아서죠 서로 이제 거기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이 그런 와, 와중에 중국은 계속 중동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어, 8, 8월 14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터키를 푸틴에게 갖다 바쳤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터키와 어, 러시아가 가까워졌어요 물론 그 전에도 가까워졌지만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반미 행보가 생기면서 자, 1년 전에도 똑같은 저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또 똑같은 사진이 나와요 저세 사람의 위치만 바뀌고 저렇게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자, 시리아의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서로 저렇게 연합하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이 저 나라들이 뭐냐면 반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이 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극, 극도로 극그 반대 진영에 속한 나라죠. 증오하는 나라죠. 그래서 어, 이란이 핵을 왜 개발을 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란의 스라엘이 핵협정을 탈퇴하는 이, 이 것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그 기사가 5월달에 떴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이란과 전쟁하는 것은 모든 전쟁의 어머니라고 미국의 경고를 해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이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2017년도 9월달에 이거는 일반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그냥 무슨 그런 그 토픽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사에서 나온 건데 왜이 기사가 나왔냐 어, 23년 전인 1994년도에 유대인 라비가이 북한과 미국 간의 핵 참사가 벌어질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이스라엘을 파괴할 핵전쟁이 벌어질 텐데 그것은 코리아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이 정말 아마겟돈의 근원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생존하고 계신 분은 아닌데 이분이 핵전쟁을 예견하면서 시리아도 이란도 이라크도 아닌 코리아에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최근에 이게 이렇게 반응이 뜨겁게 된 것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북한의 핵실험이 이제 됐고, 또,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실제로 그, 나타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중동전쟁과 4차 중동전쟁, 걸프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마쳤던, 어,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이것이 실제로 지금 또 2017년도 9월 달에 이런, 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원래 그 전날 뭐가 있었냐면 풍계리에 지진이 있었어요. 풍계리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뜬금없이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전을 선포해요. 가만두지 않겠다. 유대인 국가를 파괴하겠다라고 위협을 했던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한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하는가. 이 연합되는 이 전선 가운데 북한과 이란의 그 끈이 굉장히 강력한 끈인데, 북한이 어, 만드는 모든 그 살인병기가 이란과 시리아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막기 위해서 모사들을 보내서 어, 풍계리의 지진을 일으켰다라는 어, 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북한 간의 모종의 그런 그 안력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2018년 7월 9일자 기사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어, 워싱턴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여기에서 북한, 이란, 시리아의 미사일 판매 중단 대가로 이스라엘에 10억 달을 요구한 적이 있다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어, 이렇게 중동의 문제가 하루도 끊임없이 이렇게 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 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2010년도에 석유가 발견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석유가 사우디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의 그 엄청난 석유가 그땅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밑에 그 바다와 그땅 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그 개발하는 그 광구 그것이 발견된 제일 많이 발견된 광구가 공교롭게도 이름이 레비아탄 미워야단이에요 재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자원도 없고 작은 나라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성경 속의 나라로 어, 미국이 영국이나 여기에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어, 이제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다 여기에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현재 레바논과 이런 어, 공방전을 석유가스 시추를 놓고 오늘날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 이것이 신문기 33장에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스불론 땅에 있고 그리고 아세엘 땅에 어 그,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는 것이 33장 24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유전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일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 이렇게 지도상에 나타나고 더구나 예루살렘이 탈환이 되고 이스라엘 수도가 2017년에 선포가 되고 그쪽으로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종말의 전쟁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다면 곡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후보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석유 문제를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핵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 그런데 또 다른 시선은 뭐냐면, 어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 마곡의 전쟁은 어,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처럼 아예 끝날 이 세상의 완전한 끝날에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왜 끝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8장 19절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때 뭐 전염병과 피, 폭우, 뭐 우박덩이 이게 핵전쟁과 좀 비슷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에 가면 고객의 얘기를 해서 어, 내가 너를 대적하고 그리고 39장 3절에 화를 쳐서 자, 화륜 이슬람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 진영이 이슬람과 연관된 진영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공 마곡의 전쟁이 어 천년 왕국 전에 있든지 후에 있든지 간에 어쨌거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엄청난 지진과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공마곡의 그 연합군이 대패한다는 거예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대패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살인병기나 무기들을 나중에 7년 동안을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태워도 어더 이상 저 계속해서 태울 것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그 어, 저기, 대승을 이스라엘이 하고, 그리고 이 공마곡의 군단, 군단은 어, 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39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시체들 사이에서 그 무기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로써 이 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자 그리고 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고 모두 이방에서 고국당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성경에 있으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믿으시면 돼요. 자, 이제 참고로 제가 요한 계시록을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 요한 계시록을 정리를 하면 어, 여러분들이 그 전쟁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계시록에 자, 나팔 불때 여섯째 나팔이 불때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섯 대접, 대접 재앙 때 일어나는 아마게톤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20장에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어, 그래서 자 여섯째, 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큰강 유브라데,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어, 풀어지면서 거기에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브라데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브라데 전쟁은 이만만의 마병대와 불유황 연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람 3분의 1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대예요. 이것을 썼던 요한이 썼던 시대는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무기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것으로 가능해요? 이게 핵전쟁이죠, 뭐.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그것은 이제 3차 대전이라는 것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죠. 아마게돈 전쟁인데,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또 유브라데 강에서 또 나타나요. 이게 여섯째 천사가 나파를, 어, 아, 대접을 쏟았을 때,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이암마게또네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탄의 군대와 어린 양, 천사, 성도들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를 해요. 그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어,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일어나게 될 어, 영적인 어,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곡마곡의 전쟁을 아까 앞선 아마했던 전쟁과 같은 전쟁으로 볼 것이냐 다른 전쟁으로 볼 것이냐 해서 어, 여기서는 지금 일단 다른 전쟁으로 보는 시각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자 다른 전쟁으로 보는 시각은 일단 구성원들이 틀려요 여기서는 사탄의 군대가 용과 곡과 마곡 군대예요 여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죠. 그쵸? 그리고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등장을 해요. 어, 네, 그래서 이계시록 20장에 보면 어 천년왕국이 등장을 하는데 20장 7절에 천년이 참해 자,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요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다시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을 통해서 싸움을 붙여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는 것이 요한사도가 본곡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본문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조, 조금 어렵지만 한번 도표를 보고 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상징이냐, 아니냐, 어,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본문을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천년설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냥 계시록의 순서대로. 그렇게 되면 순서대로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즉 3차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고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면 비슷한데 어, 재림이 두번 있다는 거죠. 한 번은 7년 환란 전에 공중재림하고 그동안의 성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이 7년 한란 후에 지상재림하신다. 어쨌거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순복음이나 또는 오순절 계통이나 또는 어이 침내교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또 옛날에 유명한 제자들이나 또어 교부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신앙은 대부분이 신,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세대주의 어, 천, 전천년설을 조지 밀러나 무리도 여기에 속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현대 기독교가 주로 많이 믿고 있는 건 뭐냐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에요 대다수 한 80% 이상이 믿고 있는데 뭐냐면 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이다 즉 신약시대는 이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환란도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차이는 후천년설은 똑같은데 뭐가 없어요. 환란이 없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뭐냐면 그냥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다가 어, 영원한 세상이 열린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여기서는 같은 전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무천년설은 어, 이렇게 상징으로 천년왕국을 보는데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은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나온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그 천년왕국 시대에는 귀신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귀신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해, 어,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이제 무천년 후천년설 쪽에 해당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뭐 100% 후천년설에 들어가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나 통합주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후천년설이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최근 교계에서는 어, 이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표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천년왕국은 어,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천국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어, 이 아마게톤 전쟁이 끝나고 성도들이 휴거되거나 이제 부활체로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교자들이나 보좌에 앉은 자들이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왕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간을. 그래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곡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뭐냐면 용이 풀려난다는 거죠. 그래서 곡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어 일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몸, 그 부활체가 아니라 그냥 생존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인간 몸이니까. 그 몸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고 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사망과 업무도 나중에 다시 불못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도표로 한 거예요 이거를 상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어, 이제 우리 게시록에서 아,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서 39장에 등장하는 어, 고급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1차적으로는 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죠. 자 그래서 어,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AD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또 멸망을 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상이 등장을 하냐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카톨릭의 기초를 다진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 그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어, 개신교도 이것을 그대로 이어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어거스틴이 주장이 맞아 보였어요 왜? 이스라엘이 실제 없으니까 그런데 존 넬슨 나비라는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세대주의를 만든 사람인데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언젠가 회복이 된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역사 속에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 2차 대전 이후에 등장을 했고 그래서 어, 영토를 가진 국가로 등장을 함으로써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해외에서 고국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고토기환이라 그래요 얄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그문 앞에 미른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장 완악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가 바로 어, 종말의 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라고 그랬죠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책이에요. 옛 언약, 구약과 신, 새 언약, 신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이렇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권위를 걸고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하신 언약이 에덴의 언약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 그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에덴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인류룩과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다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홍수로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무지개를 보시면서 아, 한몇 번이나 이제 참으신 거죠. 멸하려고 하다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러셨던 거예요. 자,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니무롯과 그 일당이죠.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벨탑 운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어 배우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자의 후손이 오게 만들 그런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이 출애극기 19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신해산에서 결혼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언약을 신해산 언약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새 언약이 맺어지는데 신 언약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느니라. 바로 이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언약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죠. 뭐예요? 계시록 22장의 재림 언약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어, 이 세상의 끝날에 마침내 그 언약대로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한주어민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진멸하러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심판의 언약이죠. 자, 그런데 그 재림 전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겠죠. 자, 에스겔 오늘 공부한 에스겔 39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후에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스라엘 회복 언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메시아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자, 지난 그 2000년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AD 70년의 역사와 지도상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이 무려 1900년 만에 건국돼서 실제 역사와 지도상에서 다시 출현함으로써 이제 그 약속이 실제 성취가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민족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거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두 가지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인 이스라엘 회복의 언약과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 언약이죠. 이 언약들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수천년 전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는 포상은 결코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지연되고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습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